여우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사료를 먹고 저녁에는 통오리 분쇄육을 야채랑 살짝 조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아직 아기이고 장이 약해서 생식은 안될것 같아요. 식탐 대마왕이 등장하십니다. 먹으면서도 사람을 경계합니다. 맛이 있는지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집중해서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치도 스텔라와 똑같이 먹습니다. 리치는 그냥 다잘 먹네요. 귀에 다 묻혀가면서 잘 먹습니다. 숨도 안 쉬고 먹나 봅니다.